어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미인의 기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미인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제 여러가지 기준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본 눈이 눈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폰으로 찍으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미인이라는게 아니고요 어, 왼쪽 오른쪽 얼굴이 거의 일치하는 사람 그게 미인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삐뚤어졌거든요. 이게 삐뚤어진 이유가 뭐 골반이 틀어져서일 수도 있고 어, 어딘가 하나가 틀어지면 그게 전체적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얼굴을 보면은 저는 왼쪽 오른쪽이 좀 많이 차이나거든요. 이쪽이 좀 좁고 눈도 이쪽이 더 작고 이쪽이 조금 더 여기도 넓은 넓고 눈도 이쪽이 더 커요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된 느낌? 그래서 정말 어 왼쪽 오른쪽이 이쪽이든 이쪽이든에 맞춰서 일치하면 그게 좀 웹, 예뻐 보이는 얼굴, 좀좀흠 없이 뭐 완벽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, 좋아보이는 얼굴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. 뭐 의학적으로 뭐 밝혀진 그게 아니라. 그래서 제가 말할 때 보면은 지금 제가 이 선에다가 일부러 막 맞추고 있는데 약간 왼쪽으로 <웃음> 막 웃을 때도 왼쪽으로 많이 가요.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돼요.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피부가 좋은 게 일단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피부에 잡티가 좀 많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어플로 찍는 거기 때문에 잡티가 하나도 없고 엄청 깨끗한 얼굴로 보이죠?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, 잡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노화가 됐기 때문에 <웃음> 어쩔 수 없지,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막 이제 좀 탱탱함 탄력 이런게 좀 이제 많이 없죠 20대와 비교를 했을 때 그때는 그냥 대충 어좀 어, 젊고 생기 있다 이걸로 밀고 나갔다면은 지금은 이제 원숭미 <웃음> 그러면서 어 피부는 좀 탄력이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가 좀 각지고 여기가 좀 들어가고 지금 그래요.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푹 들어가거든요. 볼이, 볼이 꺼져요. 나중에 필러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어플도 저 이거 그눈 크게 하고 이런 건다끈 거거든요. 끄고 피부톤만 밝게 한 건데도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냥 일반 미러리스로 찍으려고 해도 정말 못 봐주겠는 거예요. 어,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고 참 서글프기도 하고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서도 그냥 활짝 활짝 그냥 막 웃었는데 요즘은 또막 이제 여기 주름이 막 웃으면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. 전 나이에 비해서 주름은 좀 덜한 편이에요. 늦은 편이에요. 그렇지만뭐 저에게도 이제 많은 주름들이 생기겠죠. 그리고 저 오늘 흰머리 발견해가지고 하나 하나가 아니라 더 있겠죠? 아 진짜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. 바깥에 있을 때그 바깥에서 거울을 봤거든요. 어 여튼 오늘 원래는 미인의 기준, 제가 생각하는 미인의 기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양쪽이 거의 비슷한 얼굴, 거의 똑같은 얼굴이 일단은 미인의 기준인 것 같아요.